예, yeah. 유캠코인. Yes, yeah.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다나사지간의. Yeah. 为了防止非洲猪瘟口疫禽流感等境外加速前傳染病传入韩国 애드 애드 셀니까 y s y u fly. 손님 여러분 안녕십니까바나나간에